빵. 내가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못마땅했어요. 저저 저 사람 얘기 들었어? 뭐라는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아니 맞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래. 저 사람 아버지가 요셉 아니야?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낳은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마리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헛소리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한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입니다 하느님 이야기를 잘 모르나 본데 성사를 읽어보라고요? 예언서라도 아시나? 예언서에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나에게 옵니다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본 적이라도 있어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 말구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요 정말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않습니다. 자꾸 당신이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요 빵이라니 내가 줄 빵은 곧내 살입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입니다